따스한 연말 즐거운 성탄절 사실은 산타 대신 부모님의 허리가 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시 가족과 한 no, no. 사랑하는 연인과 한이뭔 개소리. 그냥 혼자 집안에 짱 박혀서 영화 한편 때리는 게 최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달콤 살벌 뚜둔 동심을 쳐부시고 커플을 찢어버리는 크리스마스 공포영화 특집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류의 잡것들이 등장하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조져놓게 될까요? 크리스마스에 약속 없으신 분들 울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베일리 다운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인기 라디오 진행자인 댄저로스 댄이 네 가지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랜트 하비와 브스 설리반 등이 연출을 맡았던 옴니버스 공포물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보러 스토리입니다. 학교 과제를 위해 살인사건 현장을 방문하게 된 학생들의 이야기 전형적인 파운드 푸티지 스타일의 심령 호러 장르로서 귀신들린 수녀원의 모습이 왠지 모를 압박을 가져다 주는데요 가끔씩 튀어나오는 미친 점프 스퀘어가 보는 이들의 염통을 파이팅 넘치게 조져댑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화의 대면 과연 이 수녀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는 체인질링 이야기 한 흑인 부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해 남의 땅에 기어들어가 나무를 훔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잠시 후두 사람은 한 나무 안에 있던 구멍 안에서 아이를 구해내게 되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아이에게서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곧 아이의 정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체인질링은 유럽 민간설화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존재인데요. 요정이나 트롤이 인간의 아이를 납치한 뒤 대신 놓고 간 존재를 뜻합니다. 설화 속의 존재에게 아이를 빼앗기고만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아이를 되찾을 수 있게 될까요? 세 번째는 크람푸스 설화 크람푸스는 산타클로스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와 달리 크람푸스는 나쁜 아이들을 찾아가 벌을 내리는 존재였죠. 오늘의 타겟은 카프리스의 가족 시작은 겁도 없이 크람푸스의 인형을 깨부순 동생 때문이었지만 알고보니 가족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들은 크람푸스의 사냥감이 되어 끔찍한 크리스마스 전야를 보내게 됩니다 피칠갑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마저 일깨워주었던 꿈과 희망의 지옥같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였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엘프 좀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선물들을 준비하는 산타 하지만 그러던 중 함께 일하던 엘프 하나가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곧 자신의 손을 도끼로 내리찍고 숨을 거두는 엘프 이후 산타의 선물 공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고 마는데요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산타를 공격하는 엘프 좀비들 산타는 이에 맞서 날카로운 지팡이를 휘두르며 무지막지한 사륙을 자행해 나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벌어 끔찍한 악몽의 연속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오, 내 사랑아 차이나타운에서 온 신비한 생명체가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영화 다음은 조단테 감독의 1984년작 그램린입니다 아빠가 사다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그 정체는 모과이라 불리는 미지의 털짐승이었습니다. 귀염뽀짝한 미모의 치명적인 눈빛, 압도적인 애교 스킬이 보는 이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녀석을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첫째 물을 멀리할 것 모과의 몸에 조금이라도 물이 닿게 되면 등을 통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성격이 꼬여있고 모체인 기즈모와 달리 장난기가 매우 심한 편이었죠 둘째. 빛을 조심할 것 강한 빛은 모과이와 그램린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햇빛을 쏘이면 자칫 죽을 수도 있으니 따스한 햇살 아래서 들판을 나뒹구는 상상은 개나 줘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정이 지난 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주지 말것 만약 모과이가 자정 이후에 음식을 먹게 되면 도치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전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벌한 외모를 가진 그램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귀염뽀짝한 몽실이 털짐승에서 오직의 그로테스크한 파충류로 역변. 이후 영화는 본격적으로 코로의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I want you. 쥬 단트의 그렘린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코믹 호러물입니다 귀엽지만 악동 같은 이미지를 가진 그렘린의 등장은 이후 비슷한 포맷을 가진 수많은 크리처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기즈모와 그렘린을 활용한 다양한 2차 창작물들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죠 영화는 금기를 어긴 주인공으로 인해 대재앙이 작렬 이후에 벌어지는 온갖 상황들을 묘사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할애합니다 장난을 빌미 로 온갖 학제를 벌이는 그램린들의 모습이 영화 최고의 감상 포인트 거기다 PBKH의 리즈 시절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역대급 장점이죠 조단테가 만들어낸 크리스마스 최악의 악몽 지랄깜찍한 폭풍 난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의 실사 호러 버전 짜증과 분노를 동시에 유발시켰던 역대급 고구마 영화였죠 크리스 페커버 감독의 2 0 1 6년작 Better Watch Out입니다 미모의 베이비시터 누나와 단둘이 집을 지키게 된 12살 소년 루크. 어린놈의 새기가 벌써 까져가지고 갑자기 샴페인을 병나발로 불어제끼며 누나에게 개수작을 부립니다. 그냥 뒤지게 쳐맞아야겠죠. 어쨌든 바로 그때 시키지도 않았던 피자가 배달되고 뒤이어 정체불명의 인물이 무단침입을 감행 설상가상 루크의 친구인 게럿까지 총에 맞아 죽고 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영화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등장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해주세요. Ashley. Ashley. Ashley.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은 바로 루크였습니다. 애슐리에게 일부러 겁을 줘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려던 것이었 는데요. 이후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빌런으로 각성. 점점 더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12살짜리 사이코패스라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어디로 튈지 모를 루크 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작품이었는데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더러워진 바닥 때문에 엄마한테 혼 날 걱정부터 하는 모습은 정말 이 영화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설정이었죠 참고로 영화를 보다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애슐리가 살짝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상대는 그냥 철부지 꼬마가 아니라 총을 든 사이코패스 살인마였습니다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프로레슬러 출신의 빌 골드버그가 사악한 산타로 등장하는 비크 코믹 호러물 이번에는 박터지는 근육 슬래셔 호러 장르에 호쾌한 블록버스터 액션을 추가하고 심지어는 스포츠 장르까지 섭렵한 종합예술 작품이랄까요 다음은 데이비 스테이맨 감독의 2 0 0 5년작 산타 슬레이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산타클로스는 원래 사탄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자신의 생일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정말 상종 못할 악마 새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산타는 노인으로 변장한 천사와 컬링 내기를 하게 되고 당연하다는 듯 무참히 패배 이후 천년 동안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돈이 아니게 망 착한 산타 할아버지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약속된 천년이 지나게 되자 산타는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무차별 사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뭐랄까 미래없이 오늘만 사는 무적의 개막란이었달까요 근육질 루돌프를 타고 다니는 미친 산타의 대환장 파티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뜨끈하게 대표드립니다 적당히 유쾌하면서 적당히 잔인하고 적당히 약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추천 유럽 일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악마 다음은 크람푸스의 박진감 넘치는 활약이 돋보이는 영화였죠 마이클 도허티 감독의 2015년작 크람푸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 주인공 맥스는 못대 먹은 사촌들에게 크리스마스 편지를 빼앗기게 되고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산타를 믿냐며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분노가 극에 달한 맥스는 자신이 썼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제끼며 극대 노를 시전 그런 식으로 니들이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깡패가 되는 거라며 가열찬 저주를 퍼붓게 되는데요 이 같은 맥스의 정성에 하늘 감격했는지 곧 크리스마스의 악마인 크람포스가 등장 맥스의 가족들을 차례대로 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야수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몸짓과 무질서한 면상 지붕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가벼운 몸놀림 등 극중에서 보여지는 크람포스의 모습은 그야말로 괴물 그 자체였는데요. 심지어는 살아 움직이는 진저 쿠키를 비롯 파격적인 비주얼의 장난감 인형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며 오만쌉 찌리는 만행들을 펼치게 되니다 됩니다. 왠지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할 것만 같은 연말 시즌이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맥스네 가족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자선냄비에 한턱 쏘시는 건 어떨까요? 네덜란드의 성인이자 산타클로스의 전신인 성 니콜라우스를 최악의 약탈자이자 살인마로 묘사한 깡좋은 영화죠 다음은 딩 마스 감독의 2011년작 세인트입니다 1492년 12월 5일 부하들과 함께 마을을 약탈하고 끔찍한 사륙을 자행하던 성 니콜라우스는 결국 분노한 마을사람들에 의해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후 무시무시한 악령이 되어버린 니콜라우스는 32년마다 성 니콜라우스의 날 전야의 컴백 환한 보름달과 함께 마을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이쁘장한 얼굴에 블랙피트라고 불리우는 부하들을 대동 거대한 말을 타고 신나게 지붕위를 달리던 니콜라우스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풍간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성 니콜라우스는 4세기경 동로마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직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매우 유명한 인물인데요. 네덜란드어로는 신터클라스라고 불리우며 바로 여기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런 엄청난 인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뭔가 선을 넘어도 한 참 넘은 느낌이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송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과긴했죠.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목소리> 이번에 등장하는 산타클로스는 좀더 원초적이고 야생야생한 느낌인데요 산타의 고향인 핀란드에서 날아온 본격 코믹 액션 판타지 호러몰입니다 얄마리 헬렌더 감독의 2010년작 산타를 보내드립니다 We have Santa Claus. 뭐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도 역시 산타클로스는 그냥 악마 새끼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쁜 아이들을 잡아가는 크램푸스에 가까운 존재였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누군가에 의해 오래전 산속에 봉인되었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에서 봉인이란 깨지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미국 기업의 무차별 발굴 작업으로 인해 산타가 풀려나고 근처에 있던 작은 산촌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순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감자를 담아두었던 자루들이 모조리 사라졌으며 운동내의 히터가 깜쪽 같이 없어진 것은 물론 마을아이들이 한꺼번에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급기야 이나씨의 홀딱 벗고 있는 정체불명의 노출중 할아버지가 등장 영화는 점점 더 미스테리 하면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북유럽 영화는 그리 익숙치가 않아서 일까요 과자니 어딘가 심심하고 비먼는 완전 딴세상 느낌입니다. 심지어 막판에는 갑자기 주인공 꼬마가 영웅으로 각성 블록버스터급 액션 영화로 장르를 갈아타버리는데요 전반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베사메를 묻혀버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영화의 결말은 한층 더 거국적으로다가 약반 느낌인데요. 뭐랄까 산타클로스의 종주국다운 패기가 느껴지는 정말 스펙타클한 결말이었달까요 1984년에 제작된 영화 죽음의 밤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죠. 스티븐 C. 밀러 감독의 2012년작 사일런트 나이트입니다. 미국 위스콘 신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산타 복장을 한 살인마가 등장 운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며 잔혹한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맞춤형 슬래셔 호러물입니다 원작에서는 5살 소년이었던 빌리가 눈앞에서 산타 복장을 한 살인마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 이후 설상가상 학대까지 당하게 되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살인마가 되어가는 내용을 다룬 본격 연쇄살인범 성장 드라마였는데요 리메이크에서는 이러한 살인마의 탄생 배경을 과감히 축소, 다소 단순무식하지만 볼거리는 다양한 뭐 굳단 느낌의 영화로 재탄생 했습니다. 덕분에 산타 살인마가 벌이는 극중 만행은 그야말로 파이팅 넘치는 장면들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심지어 화염방사기까지 등장 전쟁 영화 뺨치는 미친 박진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꽤 잔인한 편이니 이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만약 슬래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원작과 림 모두 감상해보시길 권해봅니다 뮤지컬과 좀비 아포칼립스의 환장터지는 만남 노래는 완전 쩔고 잡빠졌는데 영화가 살짝 애매해서 더욱 안타까운 작품이었죠 다음은 존 맥페일 감독의 2 0 1 7년작 안나와 종말의 날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안나와 친구들은 각자만의 고민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풋풋하기까지 한 이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관객들의 눈과 귀를 간지럽혀 주는데요 하지만 평화롭던 시간도 잠시 곧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을은 온통 좀비로 뒤덮이게 되고 안나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안나와 친구들의 노래는 계속되었죠 <목소리> 뮤지컬과 좀비 영화의 만남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만 했으면 대박도 노릴 수 있는 소재였죠 하지만 뭔가 밋밋한 극의 전개가 훌륭한 ost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건 뭐 화끈하게 막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잡고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심심한 느낌이었달까요 게다가 아무리 노래가 좋다고 한들 전체적인 안무 연출이 어딘가 모자랍니다 굳이 좀비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어 놓고 정작 좀 좀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다니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같은 그림을 기대했던 제가 이상한 걸까요? 어쨌든 영화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 소소한 편입니다 귀호감 플러스 소소한 좀비 영화가 땡기신다면 도전! 다음은 슬래셔 호러의 원조격 작품이자 도시 전설과 관음증의 리드미컬한 콜라보가 돋보이는 본격 크리스마스 호러물이었죠 밥 클락 감독의 1974년작 블랙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클럽하우스 에 모여 파티를 열기로 한 소녀들 하지만 섬뜩한 음담패설이 담긴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하나둘씩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용만 놓고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슬래셔 호러물인데요 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허쉬를 필두로 슈퍼맨 의 로이스 레인 역으로 유명한 마고 키더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오던 곳이 알고보니 우리집 2층이었던 다는 소름 끼치는 도시전설 그리고 살인마의 관음증을 표현한 긴장감 넘치는 카메라 워킹 등 장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모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편 2006년에는 엑스파일 작가 출신의 글램머건이 메가폰을 잡고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출연하는 리메이크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살인마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원작과 달리 이 작품은 살인마 에 대한 설정들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층 더 잔인하고 파격 적인 전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원작이 소금 간을 하기 전에 뽀얀 곰탕이라면 리메이크는 매운맛이 업그레이드된 슈퍼불닭 볶음면이랄까요 뭐 어느 쪽이든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매운맛이 좀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팀버튼의 환상적인 드로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언컨대 역대 최고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영화 다음은 헨리 셀릭 감독의 1993년작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네! 아, <목소리> 할로윈 마을의 슈퍼스타이자 최고의 핵인싸였던 잭 스켈링턴은 매번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으로 인해 어느 날 현타를 처맞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낯선 곳을 방문하게 된 잭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사한 풍경 밝고 따뜻한 분위기에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마을로 돌아온 잭은 우리도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자 며 주민들을 설득 급기야 산타클로스를 납치한 뒤 스스로 산타가 되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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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할로윈 수액이 넘쳐 흐르는 다양한 선물들의 습격 덕분에 전세계의 어린이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뒤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된잭 이제는 악당 우기부기로부터 진짜 산타클로스를 구출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과연 잭은 무사히 산타를 구출하고 크리스마스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할까요? 뛰어난 시각 효과와 흥미로운 스토리, 재기 발랄한 연출에 웅장한 음악은 물론, 한명한명 한명 매력이 넘치는 깔롱한 캐릭터까지,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의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